네, 일단 남한고 수행, 이연나 수행이 될긴 한데 중요한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잖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 수학적 네. 귀납법 이건 증명 방법이야 증명법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할건 없고 귀류가 있고 귀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류도 이렇게 사용하고 귀납도 이렇게 사용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푸는 것들은 전부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섯 개다 풀어드릴 거고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럼 귀납법은 어떤 스토리로 증명을 하느냐? 이제 좌변에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주어져 a1, a2 쭉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한 것은 Sn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있잖아 좌변과 우변이 있으면 일단 처음인 거야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 성립 1을 집어넣고 그럼 a는 s이다 그럼므로성립은 네,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여기가 꼭 1이 아닐 수 있어 문제를 보면 이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있으면 n은 2는 2부터 시작해야 돼 제일 작은 수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 n이 2 e 이상이니까 n에다가 2를 넣어서 증명을 먼저 해야 돼. 무슨 얘기야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그 다음은 n이 k일 때,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면, 그, 뭐 보통 기억이란 말을 잘안 쓰는데, 여기 프린트에 첫 번째 너희 프린트를 보면 저 기억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첫 번째 준식을. 기억이 성립한다. 가정하면, 선생님이 지금 써 놓은 것은 다 그대로 써야 돼. 이 부분은 이 식의 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a, l 플러스, a, e 플러스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a, k, 는, s, k잖아. 그치. 그런데, 밑에 줄에 들어가야 되는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는다니까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는데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한다면 k가 1일 때 성립한다는 건 2일 때 성립하는 거고 2일 때 성립한다는 건 3일 때 성립하는 거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건 안 쓰는 거야. 성립함을 너희가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걸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기 안 써. 실제로 요거 밑에 바로 써야 되는 식이 a 1 더하기 a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k는 sk였잖아. 그럼 k 플러스 1번째 성립하는 거니까 얘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 k 플러스 1지. 맞지? 근데 위 식에 대해서 보면 얘가 추가적으로 더해진 거지.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돼. 오케이? 그게 똑같이 더해져야 되고, 그 결과가 우변의 k 플러스 1번째가 돼 양변에 좌변의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그러면 우변의 k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이걸 보여주는 거야. 1번. 볼게 바로. 맨 밑에, 그럼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 입술을 가면 돼.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3분의 1을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성립함을 수사적 비납적으로 보이시오. 얘가 기억시식라고했죠 그럼 난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이면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가 좌변이 되고요. 그렇죠?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이게 들어가야 네. 돼. n이 1일 때 기억식이, 뭐, 기억이 성립. 됐지? 그러면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 가정하면 몇, 몇 문제 푸는 거야? 그때. 몇 문제에서 시험을 했는데? 한 문제. 20분? 그럼 기다 써야 돼. 형님 그러니까 판단 가정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여기까지 쓰는 거지. 그리고 옆에다 뭐 써줘야 돼? k 플러스 1번째 항을 써줘야 되거든. 는 우변에 3분의 1 k 가로 열고 k 플러스 1 더, k 플러스 2 지. 근데 여기다 뭘 더해줘야 위식과 똑같아져? 됐어? 근데 이거는 3분의 1, k 플러스 1번째 함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 성립 함으로 그니까 러 요거 정리해서 요거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안 쓰는 거 뿐인데 오케이? 하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n이 2상이었지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모든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지 그럼 요 과정이 요게 뭐인지 쓰는 과정이 여기 책에 나와있잖아 여 프린트에 근데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보통 묶어내요 요게 공통이잖아 요 묶어보면 K에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3분의 1로 묶어낼게요 그리고 여기 K 남고 여기는 3 남겠지 그리고 귀도 뭐가 생겨 어 굳이 막 전개하고 막날리칠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얘 다! 라고 쓰면 돼그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상세하게 써 라고 하면 그냥 전개해서 쫙써 공통 보이는 거 대충 몇개 묶어 그리고 마지막 3번 이걸 써 오케이? 우린 지금 내일, 모레 누가 누가 잘 외웠냐를 쓰러 가는 거야 누가누가 누가 내가 그 앞에서 잘증명하는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1번은 뭐 책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2번을 써드려야 되겠죠 그니까 1번은 내가 다 쓰고 있는 동안 내가 왜 쓰나? 했지. 왜 했지 내가 이거를? 어차피 책이 있었으니 쓰지도 않을 건데 내팔 아파가지고 왜썼지 내가? 자, 중간 중간 말들은 빼고 쓸 테니까 말은 다 채워주세요. 이제 2번. 이제 2번이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n의 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임을 증명하여라. 오케이. 우리가 이걸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진 않지만 뭐, 귀답다 보기니까 귀답적으로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럼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1의 세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다. 그러므로 억이 뭐다?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1의 3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 3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제곱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제곱이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겠어? 그 결론은 <웃음> 뜻인지, 는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의 제곱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무엇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 얘에 대해 성립하자 뭐음료수랑 빵따 마디를 알려드리면 대답을 안하는거야?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한 번만 보자고요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 번만 보자고요 얘는 4분의 맞지? 이거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K제곱이야 그러니까 K 네제곱 플러스 2K 세제곱 플러스 k제곱이고, 플러스 얘는 4분의 4k제곱 플러스 12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둘을 묶어주면 이런식이 성립해. 4분의 그냥 한 번만 보여주는거희들쓸때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k4제곱 플러스, 이 뭐니? 6k제곱 플러스 13k제곱 플러스 16K 16K야? 1 6 k 플러스 4 이러면 되죠? 맞니? 이게 어차피 너희가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마 이거 인수분해 얘두 번, 얘두번 있을거야 그니까 굳이 하려고 하지마 얘가 뭐야? 4분의 저거 그냥 정비해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를 보이면 되죠? 그치? 그럼 이거 그냥 정보를 정비해 드리잖아 한 번만 보여줘야 돼? 그런데 쓰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알고 쓰는거니까 k 4제곱이 있구요 전개하면 k 4제곱 네 플러스 9k 제곱 플러스 4 맞나요? 그리고 나서 2리 곱편 2배니까 6k 세제곱2리 곱편 2배니까 12k 2리 곱편 2배니 이렇게 2 곱편 2배니까 플러스 4k 제곱이지 k 4제곱 네 플러스 6k 세제곱 13k 제곱 12k 4 같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얘가 그래서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의 제곱이더라 우리, 우리가 인수분에할 일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3얘 3번은 좀 달라 예제 3번이 두 등식이야 지금 다 등식이거든 구등식은 조금 얘가 달라 자, 구등식도 근데 똑같이 풀어 자 볼게요 구등식이 뭐가 주어졌냐면 h가 0보다 클때 n이 2 이상입니다 이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 플러스 h의 n제곱이 커보다1 플러스 nh보다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가 아니라 멀실 때이거든 2일 때 자,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플로우를 알고 외우는 훨씬 편해 거의 외우지 않는거죠 그럼, 애, 딴 애들은 내가 외웠을 때, 어, 이거 다 읽어. 너왜외우야 우리는 뭘 외운 거야? 이거 다 틀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어디에 뭘 쓰자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그것만 알자는 거지. 자, n이 2야 집어들면, 1 플러스 h의 제곱은 1 플러스 2 h 보다 크다야. 그치? 얘가 뭐냐면 1 플러스 2 h 플러스 h 제곱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뭘 얘기해? h 제곱이 0보다 크냐고 묻는 거야. 0이상 0보다 큰 수니까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기억이 성립 그럼 n이 뭐일 때 k일 때기억이 성립한다 뭐하자고 가정하자고 이 말을 따라 할줄 알아야 했지 그럼 써도대로1 플러스 h에 k 커1 플러스 kh 이 정도 써 놨자 그리고 또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k 플러스 1번째가 돼야 될거 아니야 더하는 게 아니라고 k 플러스 1이 됐다는 건 위식에다가 k 1 플러스 h를 곱했다는 거지 연결해. 여기도 곱해야 돼. 1 플러스 kh 곱하기 뭐야 돼? 1 플러스 h.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데 얘가 얘보다 얘가 얘보다 큰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녀석이 k 플러스 1번째 항보다 큼을 증명해야 돼. k 플러스 1번째가 됐지. 얘도 k 플러스 1번째가 돼야지. 이걸 증명하면 돼. 그럼 얘가 결국은 얘보다 큰거잖아 그럼 봐라 이게정리하면1 플러스 k 플러스 1h 플러스 kh 이만큼이 필요없잖아 니가 0보다 크지 k 자연수고 이게 0보다 큰 순데 그렇지? 그럼으로 그럼으로 그럼으로 뭐야 n이 2 e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 뭐. 3번 이해되어요 2번과 3번은 흐름이 달라요. 1, 2, 4, 5번 다 흐름이 똑같을 거야. 3번 부등식만 흐름이 다르니까, 부등식은 쓰는 방식을 좀 외워주시고, 그래 한번 써봐. 뒷장 보면 실제로 쓸 때가 있다니까 나비비기 한장더 있지? 이거 안 갖고 가면 역시. 소리가 나 이거 없어요 할때 어? 나는 있구나 그래서 안 보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생님 소리껏 뽑으니까 내꺼좀 뽑겠지 이런 거보온 거야? 네? 아니 받으면... 어? 뭐안받는어안 받으면... 어? 안 받았다고? 네? 아니야 정말 지금은... 너희 반은 이걸 듣고 너희 반안듣아 <웃음> 그 제가 테다고보 그때 나중 있었어 아니 그 톡은 같이 돌. 려 일단 다 쓰세요. 2번 다써 놓으시고 3번 외워 주시고 4,5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1시간 정도 가량 계속 너희는 써보시면 되겠죠. 오늘 요거 수행 대비만 하고 가볍게 그리고 확통을 풀어봐. 풀어보고 오자 저번 시험 봤던 법이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번대 맞겠지. 당연하지. 그럼 써있잖아요 더하기 2 더하기 3n은 n의 n 플러스 1을 증명하라고얘 5번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따다다 더하기 음. n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어? 선생님 이거 시그마 그식인데 맞지? 달지 그게 이거니까 <웃음> 한거 아니야. n 히들때성립하는거 당연하겠죠 어느 플로우에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따다다 플러스 K 는 2분의 k 의 K 플러스 1인데 양변에 뭘 더해줘야 돼 그렇지 K 플러스 1을 더해준 값이 뭐가 되면 되는거야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되면 되는거야 끝이야 그럼 얘도 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 의 제곱 더하기 이리 t a k 제곱 k 이 6분의 k 이 k 플러스 1 l k 이리 talk, 이리 talk, 이리 talk, 이리 t k 이리 k 이리 talk, 이 이리 t 이 k k 이이이이 그럼 중간에 선생님이 이 과정까지 다 쓰세요 하면 어떤 플로우로 쓰면 공식으로 묶이잖아요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생각하지 마 그냥 K 플러스 2가 생겨 당연히 오케이? 너 이거 이렇게 써서 그냥 묶여서 요야 선생님이 눈 프린트는 다 정비해서 여기 했잖아 근데 잘 보면 학교 선생님이 주신 니르네 이걸 더하면이라고돼 있잖아요 여기도 더 하면 그냥 더 했어 양변에 양변에 더 했더니 그 식이 됐다라고만 쓰고 끝났잖아.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지 우리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얘는 얘. 그러므로 1번과 2번. 1번 과정이 뭐였어? n이 1일 때. 2번 과정이 뭐였어?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밑에 식으로 성립했다. 1, 2에 의해 기역이 기역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끝. 오케이. 참 쉽죠? 자신 있게 남한국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운을 빕니다.